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공간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 우리 모두가 바라는 꿈입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힘차게 달려온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영유아와 가족 그리고 보육교직원 모두가 더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큰 꿈을 향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2000년 이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돌연사 증후군과 같이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2009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2010년 영유아 상해 배상과 보육교직원 상해 두 종의 공제 상품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화재, 풍수해, 승강기 사고 배상 등총 12종의 공제 상품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어린이집 안전 컨설팅을 통한 시설 안전점검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 사업을 꾸준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지속적인 보육 가동 감소로 많은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의 보육에 대한 공공성 및 안전관리 강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등의 보육환경 변화로 보육안전전문기관으로서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공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감동보상 서비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해외연수 확대 운영, 고충상담서비스 제공 등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의 미래 주인공인 영유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안전한 보육, 행복한 동행. 영유아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나무. 보육교직원의 행복을 만드는 동반자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